이깔 보세요. 와, 김치 미쳤다. 너. 와 아. <웃음> 이. 저 간판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지, 이게? 와, 엄청나네. 와, 이게 시골, 여기 지금 길 가에 있어요. 주차장도 밖에 또 따로 있는데, 와. 내가 원래 여기 슈퍼를 또 오래 하셨다고, 야, 자판기, 자판기. <웃음> 안에 네, 조금만 생필품 파는 데도 있어요. <웃음> 슈퍼. 네. 어... 아 원래 슈퍼를 크게 하셨어요. 오. 자 메뉴판이 이렇게 돼 있고 어, 볶음 먹을 거고 육회는 예, 당근도 주문이 된대요 볶음 같은 거 시키면. 예. 야, 어, 메뉴판이 깔끔하다. <웃음> 이떡깔 보세요. 와, 김치 미쳤다. 와. 김치 새우 와. 야 여기 우리 저 와이프가 찾는데거든요 칭찬 안할 수가 없네 진짜. 어우. 아 그리고 이 돼지고기 육회 못 드시는 분들은 요거 볶음. 요 와이프는 돼지고기 육회 못 먹으니까 볶음으로.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. 아 일단은 요. 육회, 돼지고기를 이제 어떻게 육회로 먹을 수 있냐, 뭐, 이제, 요렇게, 어, 좀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네. 여기는 오랫동안, 여기 그 50년 넘게 여기서 영업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없이, 네, 판매가 됐던 음식입니다. 그리고, 뭐, 돼지고기에 어떤 균이 있다 해서 이제 뭐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,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, 거의 발견되지, 어,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요. 아 어, 이거 그러니까 혹시나, 좀 두려우신 분들은 그냥 생고기를 이렇게 좀잘못 드시겠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좀 익힌 이 볶음도 판매를 하니까 아, 한번 혹시나 방문하게 되시면 이 익힌 거로 해가지고 좀 드시면 될것 같고 아, 저는 오늘 이 돼지고기 육회 와와 아. 비계 부분 없이 딱 살로만 해가지고 딱이렇 돼있는데 와뭐 이상한 향잡내 이런거 전혀 안나고요 와우. 와. 아,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 양념이 되게 맛있게 잘 됐어요 살짝 달콤하면서 이야 진짜 대단한 발견했어 와 맛있어? 아, 맛있어. 어 지금 우리 각시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대박이래요 일단 저는 육회부터. 음, 냥 소주 한잔안할 수가 없네, 아 야, 여기. 생 대파랑 해가지고 썰어낸 이 양념들, 마늘. 딱 같이 딱 해서 집어먹는데. 와, 고소하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.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. 와. 어서. 와... 와. 진짜 미쳤다. 와. 아 그리고 이 묵은지 색깔 보이십니까? 진짜 진실됐다 이거 그냥 딴거 필요 없이 묵은지랑만 밥 먹어도 아 미치겠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와와 <웃음> 와. 와. 진짜 진짜 최고다 와 네, 네. 맛있어 연해 등심이다 음. 음. 응 음. 연해요 다리 등심 응 아,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세요 이거 아, 익은 고기도 한번 먹어볼까? 맛있어 진짜 미쳤다 그냥 완전 달라. 와 진짜 미쳤다 아니, 고기가 도톰함도 좋고 양념이. 와 양념 미쳤다 아 진짜 호박하는게 아니라 최근에 먹은 음식 중에서도 진짜 나 거의 탑으로 꼽, 꼽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어 와, 이렇게. 와. 와. 자, 앞다리살인데, 와, 밥을 살짝 넣고 이런 매운맛 너무 맛있어. 네. 아, 칼칼, 살, 음. 칼칼한데 그거 또 과하지 않은 매운맛, 음. 적당한 매운맛이 나면서 아, 우리 젓갈, 아, 아, 왜한잔안할 수가 없습니다. 자자 오, 양꽤 되네. 3 0 0 g 돼도 음. 아, 묵은지가 진짜 묵직해요. 아. <웃음> 신났어요. <웃음> 우리 아이프로 <옆에도> 맛있어서. <웃음> 음. 아, 고추장 베이스에 달콤하게 좀 묻히긴 했거든요. <웃음> 좋아, 좋아. 음. 아 50년 넘은 이 짬밥 이 짬에서 나온 바이브 와. 진짜 존경스러운 맛이야 진짜 와 자, 아, 아, 맞아. 아, 밸런스가 너무 안, 와, 완벽해. 음, 굉장히 맛있어. 이게 먹을 때는 맵다 이런 느낌 잘안 들다가. 은은하게 조금씩 살살살살 들어와요. 막 매운맛이, 매운 매운맛이 많이 안 나. 응. 진짜 맛있어. 응. 아, 여기 좀 진짜. 좀 귀한 손님 오면 꼭모시고오고 싶다, 진짜. 제가 보기엔 아마, 한번 오시고 싶으시면,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는 예약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저희 좀 이른 시간에 왔는데, 손님들이 지금 벌써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네요, 지금. 예약전화도 지금 많이 오고 아휴, 사자 아... 분위기가 진짜 그리고 완전 옛날 시골집 느낌 아... <웃음> 왜? 응? 왜 웃어? 맛있어 아 웃음이 나름 봐 야, 저 저는 진짜 박수가 나오는 맛이라고 어,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.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. 와, 진짜 이, 이 볶음 양념 밸런스도 너무 훌륭하고요. 그리고 돼지고기 육회. 와, 정말 육회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최고, 진짜 최고라는 말밖에 안나오니다 진짜 오버는게 아니라 정말로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와, 그 사장님도 굉장히 또 친절하시고 이무한이나 이쪽 이쪽 그 목포, 목포에서도 멀지 않거든요. 목포에서도 멀지 않고 하니까 목포나 이쪽 혹시나 오실 일이 있으면 여기는 필스 코스, 예, 네. 무조건 추천합니다. 무조건 방문해 보시고 무조건 추천합니다. 자,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... 자, 서랑사 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 어우, 진짜 최고야 맛있어 와.